자스터 아닙니다. 오늘은 제주에 있는 용머리 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용머리 해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죠 바로 네덜란드인 푸류 선박. 이 페르 워러 호가 포류했죠. 선박이 이곳 제주도 용머리에 난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56, 8, 16이 하일이 이렇게 해요. 한국에 13년 동안 거주를 하게 되어서 나중에 고국으로 들어가서 하멜일 표류기 일명 난선 제주도 난파이라고 그런 책을 편해서 서방의 침처로 우리나라를 알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해서 1980년에 하멜일기념기도 세우게 됩니다. 용머리 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용머리, 하멜표류기이 선박이 지금 정착이, 정박이 이렇게 또 멸융으로 흘리되어 있습니다 용머리, 이 용, 용 하니까 또 생각나는게 있네 용을 타빙으로도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표류기를쭉 한번 우리가 하멜이 모서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머리 해안 정말 볼것이 많아요 해변으로쭉 들어가면 볼것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옆에 앉아서 사진도 찍고요 카메라이란 분이 방금전에 그렇게 생겼습니다 해변이 아주 좋습니다 누구나 다 갔다 와봤겠죠 저 해안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 아주 보기가 좋아요 용머리는 여러 번 갔다 왔습니또 갔습니다. 자, 이렇게 또쭉 제가 설명드린 거, 그걸로 적어안해요 하벨 표르기에 대해서, 네. 볼 것이 많아요, 저기에. 근처에 탐방산도 있고요. 또 용암이 녹아서 흘러내렸던그 흔적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뻥뻥 뚫린 것도 있고요 바로 옆에 또 말도 두 마리가 있어 자유스럽게 먹이 먹고 있는 장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렸네요 저게 아마 용암이 이 녹아내리면서 어떤 저런 평화다공에 의해가서 가운데에 네. 구멍이 뚫리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산이 산방산입니다 용머리 해안에 이렇게 쭉 둘러보실 수가 있죠? 새롭네요. 날 봐도 새로워. 가면 또 가고 싶고. 좋습니다. 예, 네, 해적선은 아니고요. 저게 카메리 타고 왔던 이태로 워러코. 고향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은 아침가요. 적지가 않아요. 아마 저기에 이 제주 해안선으로 표류를 하다가 아침 또 제주도에 입항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수방이 아니게 죠 말도 말이 있죠. 그렇죠? 아, 덕분에 말도 구경합니다. 용머리가사 용머리가서 용 아닌 거죠. 찾으려고 했는데 여기 보이잖아요. 성천 하신 것 같아요. 성천하셨다고 <웃음> 맞는지 모르겠네요. 볼 것이 많죠. 이쪽에 가면 또 제주도에서 많이 볼수 있는 유채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함일 기념비가 있는 쪽으로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하멜 기념비 이게 1980년에 건립이 됐다 그랬죠 쭉 앞에 보이네요 이 하멜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방에 조선을 알리게 된 최초의 책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기념비를 건립을 했고요 아마 이 쪽은 전부 다 옛날에는 시안선을 경계하는 그런 망두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도 있고요 아, 용암이 흘러내린 지질이형성된 어떤 그런 것을 설명을 해 놓고 있어. 올라왔던 길을 한번 쭉 되돌아보면서 용머리 하를 쭉 쳐다보고 계십니다. 하멜 기념비 관련해가지고 어또 용암이 형성된 지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쭉 사진으로 스크랩으로 나가고겠습니다 저조의 구경 같다 그러면은 이 용머리 해안은 한번 가봐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머리는 용이 이쪽으로 지나갔다기보다는 용머리 해안선이 생긴것이 용머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해서 아마 용머리 해안이다 바위 자체가 구멍이 뻥뻥 들렸으니볼 것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용머리 한들 쭉 구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